너또뭐 칠라그냐? 빨간 공을 일적으로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려고요 대 회전 제끼고 그걸 친다고? 정석대로 쳐 까불지 말고잉 아, 이공 모르시는구나?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, 아키스 있는 대로 공을 보내면 쓴단가 어? 저건 또 못이 나냐? 아싸, 초이스 지일이고요 오젓다리 아! 어, 쭈구리. 대충 쳐놓고 쫑보이요 이건 뭘친 거요? 허허, 손대는 거 보소? 나 환장하겄네 그정도 떡먹었으면 이정도는 안들어가도 쓰겄네 어잉 빵꾸 떴네 빵꾸? 요렇게 빠질거 같은데? 글로 빠지면 요렇게 들어가죠 이런게 양차배기죠 대충 때려놓고 본다 이 말이구만 하나, 뭔 일이야? 시피 볼 공이 아니었는데 막 세리고 보니까 공이 나이스 샷. 아이고 이거 한 방이 더 있어서 미안해요 셔틀테그. <웃음> <웃음> 아웃다 미안노요아 무슨 이거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이 공은 세워치는 식으로 수구 먼저 빠져나오고 일적고 지나가고 단단 단으로 치면 잘 찼다고 소문나겠지 오케이 좋았어 와우 나이스 샷입니다요 어? 안들어간거 같은데 말입니다 하이 주옥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<웃음> 아, 좀 쉬워.